제가 관리를 이제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올해 8월에 86kg까지에 쪘었거든요. 근데 몸 상태가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. 고른구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다. 제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3일 남았습니다. 마지막 10타. Let's g 끝이 보입니다. 거의 끝입니다. 하루 전날이고요. 이제 더 이상 뭐 드라마틱한 변화를 바라긴다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최선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. 마지막 식단! 닭가슴살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음, 진짜 부드럽다 <웃음> 결제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영하 10샤도고요 추워 죽겠는데 추위를 뚫고 가야 됩니다 가보자고 메이크업 마치고 사람같이 돼가지고 스튜디오 도착했습니다 아, 좋았습니다. 잘한다. 잘 찍고겠습니다. 아, 끝났습니다. 20대 마지막 기록 잘 남길 건것 같네요. 하이! 여러분 드디어 끝났습니다. 와우 아직 보정본은 안나왔지만 원본이 몇장 나와서 살짝 한번 공개를 해드리자면 요런느낌 요런느낌으로 상반신 한번 찍어봤고 또 요런느낌으로 그냥 일반 프로필 느낌으로도좀 예쁘게 찍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좀 잘나온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셀렉을 해봤고 요런느낌 요런느낌으로 조금 이제 복근 살짝 이렇게 드러내면서 원하는 A컷을 3장 건졌고 또 요런느낌으로 아다나카상그 너무 존경됐어 네 <웃음> 한번 찍어왔습니다. 어뭐 굉장히 막 근육량이 많이 늘었다든지 다른 분들처럼 되게 이게 머스큘러한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관리를 이제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올해 8월에 86kg까지에 쪘었거든요. 근데 몸 상태가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. 그런 거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다. 제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다.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, 사실 올한 해를 돌아보면 스스로에게 칭찬을 많이 못해줄 것 같아요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도 너무 많고 후회스러운 부분들도 정말 너무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한 게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로는 20대의 마지막 모습을 멋있게 기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바디 프로필을 예약하고 운동과 다이어트를 실행에 옮긴 것두 번째로는 직장인이라는 환경 연말에 바디 프로필을 촬영해야 한다는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내가 목표한 바를 이뤄냈다는 것 어, 이두 가지를 이뤄낸 것만으로도 저는 다시 저 스스로에 대한 좀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이 경험을 추진력 삼아서 2023년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2023년 새해 계획을 뭔가 거창하게 세운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일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그것을 바로 행동으로 좀 옮겨보려고 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어떤 목표를 잡느냐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고민을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을 줄이고 당장 시작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어, 여러분들도 올한해 정말 정말 수고 너무 많으셨고 분명히 되돌아보셨을 때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겠지만 내일부터는 행동하고 시작함으로써 그아쉬운들을 채워나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저 한국타자는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여러분들께 에너지를 드리고 여러분도 할수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3년에도 Don't think just do 하는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새해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 하지 마아요